여기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집안이 약해요. 무리해서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히 가서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 지금이야! 어 안돼! 아! <목소리> 으우야 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인사이드라는 퍼즐 플랫포머 게임이고요 이거 나온지 한참 된 게임인데 이걸 왜 다시 꺼냈냐 굉장한 명작 중에 하나인데 나온지 좀 시간이 흘렀잖아요 우리들은 계속 새로운 게임만 쫓다가 좀 이제 옛날 게임들 잊혀졌던 게임들 다시 꺼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걸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텐데 이제 이거를 다시 플레이 해볼겁니다 못보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 나도 이거 한번 해보기도 했었고 자, 지금 캠을 켜놓고 이렇게 싹 상차림을 했는데 이런거 중요한거 아니에요 이런거는 다 치워버리고 이제 저희가 좀 특이한 룰을 하나 추가할겁니다 제가 이 게임을 정말 좋아했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죽으면 한 잔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한 잔도 안 마실 수 있어요 제가 이 게임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자만하는 거 아니고 진짜 잘하기 때문에 안 좋고 진짜 노잼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한잔한 한 잔을 치명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 술잘못 마시거든요? 그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제가 술을 얼마나 못 마시는지 그... 테레저헌터 회식 때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한 잔이 정말 치명적인 소주 중에서도 꽤 도수가 높은 소주의 원조 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광고 좀 주세요 이거를 괜찮은 건가 모르겠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너무 많이! 아니 많이 따르자 이정도! 보여! 많이 따랐지? 죽을 때마다 딱 이정도씩 마시겠습니다 한잔 마시고 시작하자고? 미친거 아니야나 이거 진짜 한 잔만 마셔도 굉장히 치명타야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옆에 히쁨이가 이렇게 안주로 먹으라고 회를 갖다 줬어요. 고마워. 사랑해 자기. 자 그러면은 죽음의 게임을 시작하지. 이야. <웃음>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한 아이가 갑자기 숲에서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길을 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스토리를 파악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형식의 게임인데 대사가 일절 없고 그냥 연출되는 모든 상황만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답이 정해진 게 없고. 그게 뭉뚱그려져서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됩니다 저기 지금 트럭에 사람들 가득 싣고 가는 장면을 봤죠? 여기에서 이제 전진하면은 아까 방금 트럭이 이렇게 땅땅 쳤던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 저 바로 잡혀요 이렇게 천천히 기다렸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조용히 지나가주면 됩니다 약간 공략 방송처럼 하게 될것같아요 이제 죽는 장면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거를 좀 설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면은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들리고 애들이 그 파스락하는 소리에 손전등을 키면서 저를 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겁나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여기까지 안옵니다 애들이 귀찮아가지고 정찰을잘 안해요 애초에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는지 잘 모릅니다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가요 아직 모르죠 참고로 플레이 타임은 한... 두 시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나, 제가 지금 컨트롤 뭘로 하고 있냐면 액박 패드로 하고 있는데 이제 X키를 눌러서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냉장고를 잡고 이렇게 끌어서 A키로 점프 위로 올라간 다음에 넘어가줍니다 내려가고 생각보다 짧네요? 이게 이제 공략이니까 한번도 안죽으면 두시간 정도고 원래는 한 네다섯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이제 퍼즐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야되는 게임이라서 자 여기서 조용히 지나가요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 있는 상자는 장식이 아니에요 이거 바로 끌고 오른쪽으로 가서 밑으로 던져주면은 여기 좀 높은 벽이 있는데 이 상자를 고 넘어 가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저쪽이 손전등을 비추고 있는데 저를 발견하거든요? 이렇게 쩍딱 저를 보죠? 그럼 저 멀리서 개가 오는데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개가 헤엄 속도가 조금 빠른데 절대 쫄지 마시고 여기서 점프! 나뭇가지 잡아주고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죽는지는 알겠죠?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하면은 바로 물려서 사망하는거예요 점프 못해도 떨어져 죽고 하! 이거 술한 잔도 못 마시겠구만 다 세팅 해놨는데 말이야 하하하하하 <웃음> 천천히 오른쪽으로 계속 가주면 됩니다 딱히 나오는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켰잖아요 손전등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애들이 차를 타고 정차를 옵니다 지금 옆쪽을 계속 이제 보면서 달리고 있는데 여기가 어두워서 잘 안보여요 바로 뒤쪽으로 빠져서 바위뒤에 숨어주고 기다려줍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자 여기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들킬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지금 여기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달립니다 달리는데 여기서 점프! 점프 안하면 나뭇가지 걸려서 넘어져요 여기에서 잠깐 대기, 뒤에서 쫓아오는 거 잠깐 시간이 있어도 되니까, 여기서 달리고 그럼 얘네가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총은 절대 저를 맞추지 못해요 걱정하지 말고, 계속 달려줍니다 멈추면 맞아요, 멈추면 자, 이제 개가 세마리가 뛰어오는데, 여기서도 나뭇가지 안걸리게 점프해주고 개세마리 쫓아오든 말든 그냥 간다. 자 여기서 저는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할 거예요 이 인사이드라는 게임에는 히든이 총 12개 정도가 있는데 그 히든이 있는 장소는 이 노란색 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노란색 줄이 보인다면 이 주변에 히든이 있다는 얘긴데 저는 그 히든도 전부 다 찾으면서 갈 거예요 원래 오른 방..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니까 쉽사리 오른쪽으로 빠지겠지만 저희는 이제 잠수를 해서 왼쪽으로 이제 숨겨진 길을 가면은 여기에 이상한 시설들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나무 기둥을 쓰러트려 준 다음에 여기에 밀어볼이 있어요. 밀어볼, 미러볼. 밀어볼 미러볼. 이렇게 잡아서 당겨서 파괴시켜 주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완전 초기화가 안 돼서 그런데 원래는 밀어볼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진짜 밀어볼처럼. 이제 그거를 부셔서 깨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히든입니다 이게 비밀 하나를 찾은 거고 이제 나머지 열한 개를 더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히든놓 치면 벌칙 같은 게 있냐고요? 히든은 그냥 뭐.. 보너스라고 해줘 안 죽는 게 목표니까 자 여기 지금 계속 아래 비추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잠수 깊게 잠수해서 빛이 안 닿는 곳까지 너무 오래 잠수를 하고 있으면 얘가 히크거립니다 히크 이러면서 숨을 굉장히 가쁘게 참는데 이제 익사하는 것도 죽는 곳에 일한 일이니까 조심해서 가도록 합시다 돼지죽어 있죠 네.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나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인사이드 특유의 뭐라고 해야돼 약간 안개 끼고 이 절망적인 무채색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같아감성 약간 이렇게 지나가지고 참고로 점프하면은 문이 열리면서 얘가 살짝 삐끗하는데 하이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상호작용 키 엑, X키 X키를 누르면서 계속 앞으로 가주면은 도중에 얘가 멈추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여기 이제 비밀장소 문이 있는데 상호작용 키를 누르면서 가면은 이 문을 열어요 자동으로 자, 여기 내려오면은 비밀 공거지가 있는데 요게 지금 전력이 안들어와있어 그래서 지금 레버를 아무리 움직여도 반응이 없고 왼쪽으로 가줍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밀어버이 하나가 또 있어요 빼주고 두번째 히든 이제 위로 올라가줍시다 네, 저기는 사진실이에요 스토리 설명은 내가 나중에 다시 해줄게 다 깨고 나서 갑자기 병아리들이 막 저를 따라오네요 베배 저리가 나 아, 초등학교때 시절 생각난다 예, 요즘에도 초등학교 앞에서 막 어떤 사람이 병아리 팔고 그래요? 요즘은 안그러죠? 경찰서 잡혀가지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기준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막 병아리 팔고 그러거든? 그랬거든? 자, 여기 밧줄 있어요 소 넘어가지고 내려와서 아무것도 보지 말고 왼쪽으로 돌아서 걸쇠가 있는데 걸쇠 해제해주고 문을 열어줍니다 문까지 열어줘야 돼요? 걸쇠만 해제하는게 아니라 그래야 병아리들이 들어오고 이 병아리들이 필요해요 하이야! 하이야! 하이야! 이렇게 세번 당겨주면은 엔진 들어오고 제가 여길 넘어가고 싶은데 없어 발판이 그지? 누가 봐도 수상하게 생긴 집단이 왼쪽 위에 있단 말이야 저거를 떨궈야 되는데 저거를 떨굴려면은이 병아리들을 이용해야 돼요 병아리들아! 미안! 따 이러면 병아리들이 집단을 치면서 저걸 밀어줍니다 아 병아리를 갈다니요 제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정말 리 잠깐 날개 해줬어요 자 이제 지붕 위로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쭉쭉 자! 보이죠? 노란색 줄 이게 뭐라고? 히든이야 나 이렇게 술 취한 아저씨처럼 얘기하냐? 여기서 점프! 그냥 떨어지면 바로 낙사하고 돼지를 밟으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괜찮아요 돼지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구더기 같은 것들이 막으 연결이 되어있는데... 일단... 기분 나쁨을 뒤로 한채 이걸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붙여주고 위로 올라가서 이 나무판자를 떼줄 수 있습니다 나 내, 나무판자 떼주고 그틈 사이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 여기 병든 돼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밧줄을 타고 위로 올라가시면,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고,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 흔들흔들 해서. 아, 이 친구가 굉장히 어린데, 좀, 커서 크게 될 아이야. 밧줄도 잘 타고,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힘이 좋아. 어. 그 다음에 이 수레를 다시 오른쪽으로 끌고 가줍니다. 아우, 저 벌레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오케이 위로 올라가지고으 벌레들 짱 많아! 으 징그러워! 여기는 점프하면서 가면은 좀더 빨리 갈수 있어요 그냥 걸으면 이 정도 속도? 천천히 점프하면서 철창을 넘어가지고 가다 보면은 돼지들이 또 벌레가 잠식해 가지고 막 이렇게 꿈틀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전방에 전방이 아니라 뒤쪽에 하얏 갑자기 날뛰는 미친 돼지가 저한테 오는데 이렇게 가까워지면 점프. 한번더 점프 해 주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가서 딱! 아! 박치기 하게 해주고 하지만 아직 돼지는 멀쩡해요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반복 한번더! 빡! 박으면 애가 얌전한데 그 사이 혼란한 틈을 타서 뒷구녕에서 아주 그냥 크다란 벌레를 딱 빼주면 은 애가 갑자기 얌전해집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떡밥이에요 벌레를 뺐더니 돼지가 원래 사나운 애가 아닌데 벌레한테 잠식당해서 저렇게 사나워진 거였어 자 돼지를 여기까지 끌고온 다음에 점프해서 이 이상하게 생긴 우주선같은게 모자거든요? 이 모자를 써줍니다 모자를 쓰면 동시에? 갑자기? 뒤에 무릎 꿇고 있던 애들이 굉장히 이상한 자세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움직이는 대로 저 인부들이 이제 움직일 겁니다 왼쪽으로 먼저 가서 상호작용 키를 누르면은 이제 왼쪽에 붙은 그 오른편에 있는 애가 저 문을 붙잡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웃음> 위쪽에 있는 애도 하나 떨어졌고 네다 올라와서 이 철문을 잡게 됩니다 네 명이 전부 다 잡으면 이제 위로 올려줘요 이제 문이 열리죠 인부를 네명 부릴 수 있고 오른쪽에 가 다 붙인 다음에 이걸 당겨줍니다! 당기면 무너지면서 길이 생기고 저는 모잘 벗으면 애들은 다시 무릎을 꿇고 활동을 정지해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죠. 이 세계관이 진짜 특이한데 이거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올려주고 비가 계속 내렸었던 게좀 지고, 이제 해가 뜨네요. 야, 근데 옆에서 회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 이 기름장 냄새가. 아, 나못 참겠다. 조금만 먹고 갈게. 이게 좀, 죽어야, 어? 술도 마시고, 안주도 먹고 그러는데, 아 죽지를 않네? 반주하자고? 하하하하하! <웃음> 어떻게든 나한테 술을 마, 먹이려고 하네, 이것들. 뒤쪽에 사람들 엄청 많이 서 있죠. 근데 상태가 아까 그 인부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간 무기력하고 고개를 푸, 숙이고 있는 모습 쟤네 왜 저러고 있는거니 자 이.. 뭐라고 해? 지뢰차? 이걸 밀어주고 쇠사슬이 내려온 거를 타줍니다 야넌 천상 군인이다 바지 타는 폼봐요 예술이야 아주 계속 오른쪽으로 올려주고 넘어가요 그니까 러 얘가 캐릭터를 잘 보면은 보는 방향이 진행 방향이에요 보는 게 뭘.. 뭔가를 보고 있으면은 그걸 풀어야 됩니다 지금 위에 보고 있죠? 이 친구가? 위쪽에 지금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다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이 모션이 보면 어이거야 떨어져 뒤질 뻔에다야 방금 아우씨 깜짝이야 모션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걸 밀어줘요 오른쪽으로 끝까지 그리고 올립니다 최대로 올려요 이게 최대예요 어차피 다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 상태에서 왼쪽 점프 아이스브렁탱 다시 이게 도움닫기를 좀 받아야 돼 여기서 하얏! 이렇게 하고? 여기 개무겁게 생긴 금고가 이따구로 있네? 어떨 것 같아요 야 근데 병아리들 여기까지 쫓아왔네? 나 지금 처음 봤어! 나이 게임하면서 병아리들 여기까지 쫓아온 거 처음 봤어 금고가 여기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줄이 연결이 돼 있잖아 어? 딱 봐도 금고가 떨어지면서 저 바닥에 있는 나무판자를 부숴야 될것 같은데 단순히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밀고 바로 튀어요 빡! 다 부서집니다 저렇게 안그러면 저도 떨어져 죽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바로 오른쪽으로 빠지고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노란줄 아주 심플하게 솔직히 말해서 이 비밀장소가 이제 이 게임에는 비밀장소가 있다! 라는 거를 정말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선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진다 숨겨져 있는데 이건 거의 대놓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너무 너무 수상하게 생겼잖아 이 철창이 철, 철창이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환풍구 이거 뜯으면은 여기에도 밀어볼이 있고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이게 뭐더라? 왼쪽 문을 여는 장치네요 그리고 여기에 탁 모자를 쓰면은 이제 애들을 조종할 수 있는데 저기 지금 제 바로 옆에 있는 저 뒤에 인부를 제가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데 저기 반대편에 있는 저 인부는 저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반대로 움직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밑에 보면은 하얀색 발판이 있어요 하얀색 발판 하얀색 발판을 둘이 다 밟게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벗어요! 당겨요! 닫아요! 그 다음에 다시 조정해요. 이렇게 아니, 아니, 벽까지 서로 완벽하게 멀어지게 한 다음에 다시 좁혀. 그럼 딱 맞아. 됐어. 벗어. 수고해.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서. 아, 나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제 좀 쫄려요. 자, 여기서, 쓱, 타고, 딱! 잡은 다음에, 보이십니까? 노란색 선. 위로 올라가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 줍니다. 점프 사다리가 숨겨져 있죠? 사다리 타고 밑으로 내려가요 저 뒤쪽에 저 이상하게 생긴 인간들 막 행렬로 저렇게 내려가고 있네요 어! 그래요! 이 히든을 제가 안잡고 가가지고 지금 불이 켜져있는 상태네요 이걸 빼주면 이렇게 불이 꺼집니다 진짜 밀어볼 같이 생겼죠?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 레코드판이라고 하냐 축음기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저걸 하하 추금기? 어차피 저런 라디오? 비슷한게 있는데 이게 지금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면 같은 음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아아아 바... 바... 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 소리가 나중에 히든을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는 단서입니다 저잘 기억해두고 이 위, 위치를 잘 기억해두고 오른쪽으로 계속 가줍시다 넘어가서 점프다요 여기서 진짜 잘해야됩니다 저 여기 이 나무판자가 안 끊어지게 조심조심하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끊어지거든요? 핫! 딸까 실패! 죽나요! 구라고요? 음... 저 무조건 끊어집니다. 하하하하하 <웃음> 여기서 낚인 애들 좀 있을걸 하하하하하 <웃음> 파이프 타고 밑으로 내려가줍니다. 계속 일렬로 행진하는 이상한 인간들 판자는 뒤로 당겨주면 됩니다. 총세번 당기시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은 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드어 슬라이딩 사다리는 오른쪽으로 기울여주시고 올라타주세요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신경쓰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키고 싶게 생긴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 건드리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쭉 가줍니다 룰루랄라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미리 열어줘요! 그 다음에, 주변을 둘러보면 이상한 철사같이 생..용수철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 로봇들입니다. 요 로봇들이 감시로봇인데 걸리면은, 저렇게 용수철을 쏴서 그 테이저건 아시죠? 테이저건 바로 버튼 눌러주고. 페이저건 이렇게 이총 쏘면은 전선이 저렇게 스프링처럼 연결돼 있잖아. 요 그리고 전기 막, 드드드드드드, 이렇게 통하게 하는. 그런 거야. 자, 이렇게 무사히 통과해주고. 천천히. 넘어가지고 여기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집안이 약해요. 무리해서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죽거든요. 그니까 조심히 가서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 지금이야! 어!! 안돼!! 아악 구라고 또 스토리입니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소리 잘 들으면서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번째. 아홉 번째 발걸음에서 멈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애들과 다르게 행동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저를 감시하고 있는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점프. 하나, 둘, 셋, 넷, 점프!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전 네모에 없기 때문에 점프를 하면 안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고, 앞으로 조금 빨리 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고 여덟 아홉 사솟씨아제 깜빡 거리는 거 <목소리> 음. <웃음> 숫자 안 세서 차뗄뻔 했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여덟 아, 카메라가 더 이상 더, 저를 따라오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도망칠 좀 해야 됩니다 저 뒤쪽에 개 있죠? 저 개가 저를 알아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 할렐루야! 가만히 있다가 개가 오는 걸 보고 점프 슉. 자 위쪽에 인부를 조종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위 인부를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여기 발판 있는 곳에서 벗어주고 와서 버튼을 콩! 눌러주고 촛! 밀어주고 여기까지 쭉 밀어준 다음에 인부를 점프시켜서 이걸 씌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인부가 나와요! 자, 그리고 그 인부를 위로 다시 올라가게 한 다음에, 가 아닌 것 같아요. 민 다음에, 벗겨! 그리고 다시 써! 그리고, 니가 올라가. 올라가. 발판 밟어. 아닌 것 같은데? 잘된것 같아. 기억이 안 나. 에이. 아, 이렇게 밟은 다음에 여기서 벗어요. 오우야 나나 농당 떨어지고 떨어져 버려서 다시 쓴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부를 아니 첫 번째 인부를 이렇게 해주고 아래쪽에 네모 있죠? 저게 이제 뚜껑인데 이 뚜껑을 열어줄 거예요. 근데 뚜껑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립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닫히는 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닫히는데. 그래서, 왼편에다가 둔 다음에, 인부를 이용해서, 문을 열어주면,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가요! 싸아아아! 밑으로 잠수해서, 발판, 떼줘. 으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일로 밀어줍니다. 어! 어. 쫄려. 나 똥이 살짝 마려운 것 같기도 해. 나무 발판이 없으면 오른쪽이 너무 높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찾아서 올라가준 다음에 점프. 이게 횡 스크롤 진행형 게임인데. 자, 일단 버튼을 눌러서 물을 빼줍니다. 그럼 여기가 문이 열려요. 물이 다 빠지는 순간 바로 열리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물을 다시 채워주고. 근데 물을 채우면은 오른쪽 문이 닫힙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되냐 자 밑으로 잠수 버튼을 누르자마자 오른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물이 빠짐과 동시에 제가 여기로 올라옵니다. 올라가 주시고요. 이게 횡스쿨을 진행 방식의 게임인데 3D잖아요. 뒷배경이 되게 구현이 잘되 있는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횡스크롤 진행형 게임이면은 캐릭터 바로 뒤가 벽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배경이 따로 없고 이거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몰입이 잘 되죠 그래서 이 상자를 일단 끌고 가줍니다 여기 이 위치에다가 두고 이 버튼을 눌러서 <놀람> 오 위로 올라가죠 상자 위로 다 올라가면은 이걸 잡아주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좀위기예요 음. 네, 꺼내놓을게요 저기 불빛 보이죠? 저 불빛 아까 로로로봇의 불빛입니다 아우 쫄았네 아씨 여기까지 안올거 알고 있었는데 로봇의 불빛 여기에 제 솜털이라도 발각되면 바로 테이저건 여기서 바로 돌려줘요! 사! 사! 사! 한 번에 안 됩니다. 다시 뒤로 빠져주고. 파이프를 그림자 삼아서. 왜 이런 곳을 감시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돌려! 돌려, 돌려, 돌림판!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으로 뛰어줍니다. 하얏 그 다음에 도움닫기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가자마자 다시 왼쪽으로 와주세요! 불빛 나오니까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자 파이프 있는 그림자 위치 기억한 다음에 거기에 그대로 대기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지고 아! 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자, 이제 이 불빛이 빠지자마자 바로 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빨리! 으아 이게 조금이라도 망설이면은 철문이 무거워서 여는 시간이 걸리는데 저 불빛에 닿아서 이제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왼쪽에 아무것도 없고 아! 아이구 깜짝이야! 뒤지는 줄 알았네, 씨 왼쪽 뒤 내려가고 천천히 아 이렇게 내려가는거 느려 하고 이제 점프기 누르는 순간 바로 사망이에요 호우 I'm back 뭔가 되게 배경음도 들릴법한 것들이 계속 들려서 되게 좋은것같아 헉! 저기 뒤에 개세마리가뭘 뜯어먹고 있어요 뭘 먹고 있는거지? 무서워라 참고로 저 개들은 장식이 아닙니다 한 마리가 뛰어가죠? 절 인지한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진짜 개인적으로 인사이드 중에서 제일 무서운 구간인데 보세요잉? 자 여기에서 딱 수영하다가 위로 올라가 올라가자마자 다시 왼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개 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 개가 수영해서 와요 그것도 수영하는 속도가 만만치 않아 잠수를 해. 잠수를 하면 얘가 잠수를 해요. 또 엄마 무서워. 이렇게 넓게 돌아서 위로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달려, 달려, 달려, 달려라, 달려라. 이러면 이제 얘가 더 이상 못 옵니다. 근데 걔가 더운네 빨리 초점만 타고 반대편으로 기다렸다가 점프. 당겨. 음... 그리고 바로 반대편으로 절대 무리해서 두개 뜯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세상 하직합니다. 하이. 이게 최대한 거리를 떨어뜨려 주면은 저 친구들이 다시 반대로 옵니다. 반대로 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와줘야 돼요. 얘네들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보여줄게. 자두 번째 거 뜯고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지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가잖아 얘네 방금 봤어? 아까? 저 건너편에서 여기를 살짝 봐요 여기를 살짝 보는데 여기 없잖아? 그러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내가 지금 여기 매달려 있어서 애들이 아닌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러면은 쟤네가 반대편에 없는 거 확인하고 바로 뛰어온다고 아 여기 내려오고 싶은데 <웃음> 아나술 마시기 싫단 말이야 빨리 넘어가세요 오라고 임마 이것들아 이리 오라고 애들이 개똑똑하네 이리로 다시 오는거 아니겠지? 아 무서워 야 다시 오잖아 다시 오잖아 아니차 타고 바로 들어가! 닫어! 됐으 이제 못 쫓아와요 내려가요 자 여기는 뒤에서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불빛 있는 곳에 있지 말고 얘들이 다 들어가면 들려가줘요 밑 내려가고 점프다이오 상호작용 키를 이용해서 이게 뭐냐면 잠수정이에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제 이걸로 물속을 탐험할겁니다 참고로 점프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길을 모았다가 부스터를 쓸수 있습니다 잠수함이 엄청 단단해가지고 몸통 박치기로 모든걸 해결해야 돼요 부슝 문 여는 것까지 길을 모아서 아래로. 허우. 분위기 미쳤죠. 자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빛이 새어 나오는 약한 벽이 있는데 여기를 부셔주면 됩니다. 아래로 쭉쭉 내려오면 여기 또 길이 있고 여기도 금강 곳이 있죠. 이게 한번 부스터를 써서 몸통 박치기를 하면은 애가 제어권을 잃어요 퉁 하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아요 불이 잠깐 나가죠? 자 이걸 부순 다음에 구멍을 냈는데 철근이 막고 있잖아 잠수정을 들고 갈 수가 없어 여기서 내려야돼 상호장용캐를 이용해서 내려가고 이 틈으로 들어가줍니다 플레임님 손이 책상 밑에 가 있는데 컨트롤러로 하시는건가요? 아니요 이거 영상 틀어놓고 지금 같이 보면서 감상하고 있는거예요 어.. 음, 이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자마자 오른쪽에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무슨 원기둥들이 막 굴러와요 그거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 그냥! 점프하지 말고 그냥 떨어져요 점프하면 죽습니다 점프하면 죽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거 반사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곳이어서 점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나야 빠 돈빠 누레두바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고 아까 버튼 눌러서 열린 문 쪽으로 가주면 돼요 이게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맵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기가 지금 깊은 심해란 말이에요? 해전데 막 이렇게 식물을 키워놨어. 되게 이상해.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얘네들. 자 이걸 누르면 잠시 뒤에 이게 떠오르는 큐브입니다. 떠오르면 동시에 점프하면서 이쪽으로 가지고 쭉쭉쭉 날려가지고 낙엽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네요. 영상 틀어놓는 것 치고는 말씀하시는 거랑 캐릭터 싱크가 너무 잘 맞네요. 아, 그러게. 되게 신기하다, 그지? 반동을 줘가지고, 왼쪽으로, 점프! 딱잇 구르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딱, 아까 그 잠수정 막혀있던 곳으로, 도달하게 되고, 이제 다시 잠수정을 탁, 어이, 깜짝이야, 이 개새끼! 방금 나타난 거는, 미역이라고,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제 부스터를 이용해서, 속 반대편으로 넘어가줍니다. 여러분 근데 쓰읍 저 히든 놓친 것 같은데요? 아닌가? 잘 모르겠다 잠수정을 타고 얼마 안돼서 히든을 하나 발견을 해야되는데 왜 안나오니? 마시자고? 누라야 히든 여기있어 원래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위로 올라가지 마시고 아래로 내려가서 노란줄 보이죠? 이거를 왼쪽으로 밀어야돼요 지금 지형을 보면 오른쪽에 지금 턱거리가 있잖아요 서 왼쪽. 이렇게 밀어주면은, 비밀 길이 나오는데, 쭉,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왼쪽으로 가주면, 슥. 참 아니, 기가 막힌 게, 히든 찾는 것도 개빡세 죽겠는데, 히든 먹는 게더 어려워. 여기가 히든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진짜 개빡치는 곳이에요. 여기서 퍼즐을 풀어야 되는데, 점프해서 왼쪽에 인물을 조정할수 있어요. 이왼쪽에 인물을 밑으로 떨어뜨려줍니다 하이야! 에! 그리고 잠수정 위에 올려놓고 대기 벗고 밑으로 내려가줘요. 잠수정을 탑니다. 그리고 잠수가 되지 않게 조심히 조종해서 딱 부스터 부스터를 받고 점프! 해서 얘를 밀어줘요 그럼 저친구 알아서 헬멧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싱크가 연결이 돼있잖아요 두번째 인부와 세번째 인부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이제 내가 조종하면 돼요 그럼 세번째 인부가 또또박또박걸어가지고 이걸 빡! 부셔주면 해결 오케이? 아주 훌륭해요! 이게 내가 지금 한 번에 원큐로 설명을 해서 되게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저 퍼즐 풀려면은 여기서 한한시간 있어야 돼요. 한 시간은 개오바고. <웃음> 아니야 진짜 한 시간 있을 수도 있어. 한 시간을 보고 있어도 못 푸는 사람이 있다고. 어려워 퍼즐이.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 문을 열어주면. 저 버튼 무시하고 일단 오른쪽으로 쭉 가서 이 파이프를 넘어가서 여기에 잠수함을 둔 다음에 왼쪽으로 점프 술다씻겠어요 아, 진짜 한잔 마실까? 아니 근데요, 진짜 제가 마시고 싶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진짜 한잔 정도는 마실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게 후반가서 한 다섯잔 몰아마실수도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이거 괜히 한잔 마셨다가 중도폭이 나올 수 있다고 자 밑에 이렇게 보시면 저기 빨간색 보이죠? 버튼? 이 지금 숨을 참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잘 보고 딱 일직선 루트인 위치에서 버튼을 딱 누르고 바로 위로 올라가줘요 숨이 모자라요 히꺽히꺽 히꺽. 그렇죠? 이제 물이 빠지는데? 우리 빠진 것 동시에 오른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죠? 이제 우린 저기로 갈 겁니다. 하고 아, 부스다! 잠깐. 거의 엔딩 다 달았는데 여전히 이렇게 잘하고 있습 어! 야! 잠깐만! 여전히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은 한잔 마셔줄게, 내가. 아니, 어차피 이거 방송 다 끝나고 우리 같이, 어, 얘기 나누면서 마실 거야. 안 그래도. 미역이, 아까 봤던 커다란 그림자 얘가 뭐냐면 아 스포 안할게요 그냥 미역이라고 해요 머리가 긴 친구 얘는 불빛을 안 쐬어주면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잠수함을 부셔요 굉장히 위험하고 흉폭한 친구입니다 아이 개색 이제 이러면은 뒤를 비춰주면서 부스터를 오른쪽으로 빠져야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에 따라서 불빛이 자동으로 움직여지는데 그러니까 부스터로 최대한 빨리 가주고 오지마 오지마 자, 불빛을 비춰주면서 저 위쪽에 문저나무판자 보이죠? 이렇게 부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미역이 빠이 하고 대시 공격을 피하다니 어야 잠깐만 이게 왜이래! 어, no! 어, 헐 이제 위쪽에 이걸 부숴줘야 돼요 이게 문을 안 닫고 애를 비추면서 여길 부수려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지고 제가 통제권을 잃는 사이에 미역이가 아주 그냥 잠수함을 신나게 이 깨부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반드시 닫아줘야 되고요 위로 올라왔죠? 드디어 지상으로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쪽이 진행 루트잖아요 이 게임의 무조건 기본적으로 진행루트는 오른쪽인데 이제 왼쪽으로 쭉 가시면은 또 뭔가 하나가 있습니다. 캥이 플랫폼을 부셔줘야 돼요. 캥 그리고 잠수함을 발판 삼아서 어디 가요! 점프 점프 로 올라가면? 짜자잔. 히든이라는. 아둣 이제 문을. 문을. 열 수가 없으니 다이브! 들어가줍니다. 아, 나회 먹을래. 못 참겠다. 냄새. 이렇게 맛있는 회를 방치시켜 놓는 건 범죄야, 범죄. 와! 오늘 회가 아주 실화네. 글랜이 그냥 술한테 게임 공략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아, 들킴.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으, 야. 여기서 그냥 내리고, 가면 되는데, 어, 모래에 꼈어. 모래에 꼈어! 유감. 아, 원래 이게, 부스터를 써가지고, 평! 하고 튀어올라서 여기까지는 꺼낼 수 있거든요? 잠수함. 그냥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못 보여주네 아쉽다 굉장히 커다란 시설이 보이는군요 문을 열어줍니다 하야와너 어떻게 살아있냐? 뒤쪽에 사람 보이는데 무시하고 오른쪽으로 쭉쭉쭉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전력이 안들어와서 반응이 없어요. 레버를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냥 쭉 가줍니다. 여기에 이제 전력을 할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 내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면 저희 방송은 19금이 되거든요!!! 수위를 넘나드는 아주 위험한 방송 플레임 TV. 이제 이 19금 방송의 연령 제한을 낮추기 위해 여기에 사람을 19명을 둬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올릴 때마다 이게 줄어들거든요 숫자가 이제 전력을 가동시키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줘요 건전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서 밑으로 근데 아까 숫자 연문은왜 그렇게 쾅쾅 돼요? 그거 나중에 나와요. 기다려봐라. 안녕하세요, 인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저 위쪽에 모자를 쓰는 겁니다. 모자 보이죠, 위쪽에? 책상 밑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컨트롤 중. 아, 말로 조종 중이에요, 맞아요. 이거 음성인식이어가지고 말하면은 얘가 알아서 잘 갑니다. 자, 벽을 잘탄 다음에 이제 밧줄 점프! 옳지! 흔들어! 좌우로! 좌, 반동! 다시 점프! 위로 올라가! 반동! 점프 다이아! 아, 죽는 줄 알았네. 아우, 씨. 반동이 모자랐어요. 조금 더 여유롭게 위로 올라갔다가, 반동을, 한 번. 두 번, 점프! 나이스. 넘어가줍니다 다시 한번 점프! 그리고 모자를 씀과 동시에 선이 끊어지고 인부들이 저를 받아줘요. 감사합니다, 형님들. 갑시다, 이제. 저희 방송 수위낮 추러! 자, 여기에서 지금 왼쪽으로 쭉 가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얘네를 버리고 갈 겁니다. 버섯 모자를 쓰고 잘 있어라, 이것들아. 오미한 것들. 어? 여기 레버가 있네? 뭐지? 어? 형님들 다시 오셨네요? 반가워요. 제가 진짜 버리고 가려고 한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웃음>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주실래요? 나와봐, 임마. 자, 이제 인부들이 합류했으면은 바로 왼쪽으로 가줘요. <웃음> 야, 왜 우리 버렸냐? <웃음> 그 다음에 이 엄청나게 커다란 뭐라고 해 이거? 트럭이 있는데 이거를 저 위쪽 구멍과 맞춰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밧줄을 얘들이 받치게 해서 탁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져줘요. 찻 인분들이 알아서 밀어줍니다. 딱 닿으면 점프해서 넘어가주고 이건뭐 별거 없어요! 이제 보이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이는대로 쭉쭉쭉 쭉쭉쭉쭉쭉쭉프다요 이런거 보면 인부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전혀 안 불쌍해도 돼 나중에 그거 다 떡밥 나와 자 상자 치워주고 당겨주고 기다렸다가 이 부양 큐브 나오면 상자로 받침대 다 다시 띄워주고 자, 잡다가 잡아! 삿! 꾸에꾸아꾸아! 가자, 얘들아! 따를따르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히든을 놓치면 영영 못 갑니다. 여기서 바로, 얘네들이랑 같이, 이걸 뜯어줘요! 오! 오케이. 그리고 저 혼자, 여기로 오게 되는데. 자. 진로회전이 떨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불을 가지고 개들을 상대하면서 왼쪽으로 가야됩니다 저리 가라 이놈아 저리 가 저리 가 어어! 꺼져! 죽어 진짜 가까우지마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흐! 흐! 어허! 어허! 어어! 어어! 어어 너 진짜 지진다 너네 빼! 살. 아! 살았다... 술 대신에 물을 마시겠습니다. 호에 물이 닿아서 불이 꺼지고 짝댕기는 버리고 다시 올라가자요 안녕, 나 기다렸어? <웃음> 방금, 한 명, 나, 까, 나한테 깔아 뭉개졌는데? 자, 애들 데리고, 밑으로 내려가요. 까자. 야, 솔직히, 나도 이쯤 되니까, 나도 술 너무 마시고 싶거든? 회 먹으면서 술 마시고 싶다고! 아, 근데 나중에 뭐라 마실 거 생각하면은, 아, 안 되겠어. 무섭단 말이야. 위로 올려줘요? 그 다음에 가야될 곳이 오른쪽 게 아니라 한층 더 올라가요 오른쪽으로 자 점프! 아우 올라온 다음에 이제 여기 힘없는 인부 죽은 인부가 하나 있는데 이 인부를 밑으로 떨궈줍니다 나받아줘요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시 이거를 밀어줘요 이 친구들은 장작이 아니야 지금 나 따라다니는 애들은 장작이고 얘네들은 장작이 아니야 왜냐고 후원을 안했거든! 빨리 밀어! 이것들 진작에 혼원 했지! 미안해요 플레이지! 구매한 것들 후원 안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응. <웃음> 후원해서 살았다 하하하 <웃음> 장난이고, 저는 장작을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일어나세요, 장장님들이 정도로 죽지 않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합류하시라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쭉 가서, 아까 맨 처음에 이 건물을 들어왔을 때, 뒤쪽에 보였던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걸 저 혼자 열수 없었기 때문에 인부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다시 열어요. 합류하고, 얘들아, 던져! <웃음> <웃음> 이제 이건 타이밍을 잘 보고, 저 지금 빨간색 불 들어와 있는 저 게이트 있잖아. 저기가 코인 게이트인데, 넘어가기 전에 딱 올려주면, 딱 맞아요. 이제 오른쪽으로. 자, 방송 수위 낮추러 가자! 잠깐만, 방송 수위를 낮추려고 했는데, 저기 가장 뒤쪽에, 가장 왼편에 있는 저 친구 그 팬티를 안 입으셨는데요? 수위 낮추러 가기 전에 정지 먹겠는데? 수위가 낮아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아직도 연령제한 2세가 걸려있어! 들어가자! 영세! 드디어 전체 이용가 감동의 순간입니다자 이제 오른쪽으로 으악! 여기서 지금 계속 충격파가 발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체는 이 게임을 하면서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존재의 것입니다 이 충격파의 원인이 뭔지 몰라요 뭐, 뭐저 멀리에서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절대 충격파에 닿지 않게 잘 숨어서 천천히 타이밍을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바로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 바로 다시 오른쪽으로 손잡이는 잡고 있다가 여기에 멈춰져요 그리고 충격파가 치자마자 발동을 시켜주고 이제 한바퀴를 돌게 한 다음에 실내에도야 <웃음> 제발!!! <웃음> 됐어 올라가 <웃음> 기다렸다가 뒤로 내려가서 이렇게 바로 달려가주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올라가서 당겨주고 충격파가 침과 동시에 위로 올라가주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줘요 이제 이걸 밀자마자! 달려가요! 여기에서 봉 충격파 계속 오거든요? 여기 충격용 인형들이 있어 충격파 실험을 했다는 거지, 여기서 자,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죽는 건데 이게 이 빨간 문 있잖아요 이 방벽이 덜렁덜렁거려요, 원래 그래서 지금 나무 아니, 나무래 이 노란색 난간 있잖아. 여기에 걸쳐져서 나를 안 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가 끊겨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충격파를 받자마자 이렇게 빨리까지 끌고 가어나안 세게 딱 걸치면 돼요! <웃음> 엄마! 저 해냈어요. 네? 탕 치고 바로 점프! 달려가서! 실내도약 하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내려가요 이렇게 충격파 한번 딱 막아주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완전합니다 와... 한번도 안좋았다 후... 자, 이제 완전히 안전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주시면 됩니다 아, 이. 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이씨! 뭐야! 안전하다며! 안전하다며! 깍! 야! 이렇게 주인공은 죽고 게임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직 안 죽었으므로 빠르게 엘리베이터를 열고 숨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기 전에 밖으로 나가줍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겹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보유 큐브를 작동시키고 왼쪽으로 풀림 마실 때 같이 마시려고 깠다가 저도 못 마시고 있는 중이라고? <웃음> 와..야 아솔직그 얘기 듣고 좀 많이 감동받았어 감명받았어 야 짠해 진짜 한잔 마실게 그냥 내가 한잔 짠합시다 짠~~, 짠 마셔 마셔 아우.. 아잇.. 와. 아, 이딴 거왜 마셔? 으, 으, 잠깐만요, 나, 안주 좀. 음. 와, 안주 먹으려고 술 마시는구나. 안주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아니, 이게 확실히 술을 먹고 안주를 먹으니까, 안주 맛이 배가 되네. 와우. 으, 야. 왼쪽으로 레버를 돌리면은, 문이 열리는데, 놈과 동시에 닫힘으로, 바로, 삿! 점프! 넘어가줍니다 저 오른, 저 뒤쪽에 굉장히 수상하게 생긴 문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시하고 계속 가주시면 돼요 뭔가 시설이 되게 많이 버려져있어 또 물이 가득 찼네 오른쪽거 해주고 3초 기다렸다가 왼쪽거 해주고 먼저 올라갈게요 왼쪽거 올라오면은 버튼 눌러서 퉁 오른쪽에 미역이 하이 인사 한번 해주고 자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부유큐브 작동시켜주고 왼쪽으로 점프다요! 부유큐브 고고 야, 나보고 지금 여기 밑으로 내려가라고? 아까 미역이 있던 곳으로? 아니 여기세요? 어, 어 미쳤나봐, 미쳤나봐, 미쳤나봐, 미쳤나봐, 미쳤나봐. 어, 어, 어, 어, 손벗는거 봐, 어, 저렇게 저, 어, 서렇게 저. 아니야, 너무 싫어. 반동. 점프! 온다, 나 온다. 올라가지고 여기서 하이 고공 점프! <웃음> <웃음> 오, 바로 문이 있네. 굿.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 줍니다. 안 돼! 미어가 오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더 점프! 물에 잠겨 있는 동안만 미어기가 반응을 하고 쫓아와요. 물과 마치 식량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쇠사슬을 타고 올라가서 버튼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지는데 이게 살짝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미끼가 되는 겁니다 맞춰온.. 사람이.. 여기 있어요.. 으 아, 으어어 어, 무서워.. 최대한 왼쪽으로 미역이를 옮겨준 다음에 점프해서 달려! 오른쪽에 문이 열려있는데 버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문이 닫힌 것 동시에 제가 오른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끝! 너무 잘해 후... 나 지금 살짝 취한 것 같은데? 으야 진짜 한잔 마시니까 속이 뜨겁다 야 여기서... 운동을 이용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지고. 자,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 줄 보이죠? 노란색 줄이 저 아래쪽 환풍구로 빠지고 있는데, 저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밀어주고. 엄마야. 어, 어, 어, 엄마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미역이 와. 이렇게 열어주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웃음> 이제 미역이가, 빵가빵가 하고 나한테 오면은, <목소리> 으, 으, 무서워. 어그로를 끈 다음에, 왼쪽으로 다시 가줍니다. 자, 아까 뭐라 고 그랬죠? 여기에 노란색 전선이 있다 그랬죠. 자, 노란색 전선. 맞이하러 가봅시다. 아, 지금, 어, 약간 빠듯한데? 미역이 올것 같은데? 어우, 씨. 으. 숨죠 자, 여기 미러볼. 부셔주고, 여길 밀어줘요 오른쪽으로는 절대 못 가니까, 미어기 때문에 풀님이 하는 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어,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영상 찍어놓은 거 그냥 해설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지고 반동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쑥 점프 나이스 어, 아무튼 해설이라고 아, 해설 맞다니까 다시 떨어집니다 음에 오지 마라, 이놈아. 어떻게 해야 되더라? 자, 밑으로 빠져서, 밑에 버튼이 있는데, 바로 누르고,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아, 엄마, 심장 졸려서 못해 먹겠네, 진짜. 있는 거 보고 으. 버 내려가서 버튼 누르고 오른쪽으로 빠져요. 이이이 이이, 이이, 오케이. <웃음> 위로. 문에 끼어도 죽냐고요? <놀람> 어? 잠깐만. 아. 이렇게 죽고, 또한 잔을 기울이게 되는 건가? 왜안 죽노? 빨리 죽어. 죽었네. 한잔 고? 장난이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미역이는 우리의 친구라고. 어, 미역이가 저희를 밑으로 삭 데려오면서 지금 배에다가 이상한 장치를 꽂았어요. 장치의 불이 꺼지고 다시 뽑혔습니다 생성들이 어! 먹을 거다 먹을 거! 이러고 졸졸졸 쫓아오고 있는데 아까 그 배에 배꼽에다가 꽂은 장치는 <웃음> 이제 물속에서도 숨을 쉴쉴수 있게 해주는 장치고 저는 이제 물속에서 마음대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참고로 여기에서 제가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으면 끝까지 가만히 있어요, 저 자식 눌러볼게요 어? 누르기 전에 움직이네? 너무 오랫동안 오,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움직이긴 하네요 자, 이제 움직이고 지금 이 앞쪽에 지금 생선들이 잔뜩 눌러붙어가지고 계속 뭘 이렇게 뜯어먹고 있거든? 선이 연결되어있는 무언가가? 아무리 봐도 사람 신체같이 생겼죠 이것도 떡밥이에요 잘 네,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여기 노란색 선이 있어요 노란색 선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해설이라며요 아! 아 이거 장식이에요 이거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저 오른쪽에 누가 봐도 진행루트인데 가지 말고 아까 제가 아까 노란색 선 발견했다고 했죠 왼쪽으로 좀더 아래로 내려오면은 누가봐도 히든같이 생긴 문이 있어요 돌려요 돌리려고 하면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걸 땡겨주셔야 됩니다 이 잠금장치거든요 그 다음에 당겨주셔야 문이 열립니다 자 여기 밀어볼 통 하나 있고 타 아 쟤네 왜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한 번씩 쪼아 닥터피시야? 내 몸에 각질이 그렇게 많어? 제가 예전에 대학생활.. 대학생 때 자주 가던 찜질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닥터피시 체험장이 있거든요 아고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참고로 이거 문 닫힐 때 들어가면 잘립니다 다른 문은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하게 알아요 짤려요? 물이 열릴 때들어가 줍니다. 지금 딱 봐도 지금 물이 계속 나를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이제 손잡이를 잡아주고 있어야 됩니다 헉! 시체가... 팬이 작동을 멈추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움직입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절대 쫄지 마세요. 이거 놓는 순간 뒤져요. 그러니까 펜이 멈췄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뒤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좀 잠겨있는 곳이 있는데, 이 친구가 어 뭐야 저거 쥐야? 쥐야 징그러워 얘가 다가 발을 헛디디는 구간이 있어요 잘 가다가 얘가 <웃음> 으악! 하고 발을 헛디디는데 그 발을 헛디디는게 아니라 여기가 비밀장소입니다 여기도 비밀장소인데 지금 가봤자 의미가 없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넘어가고 으, 아 조명 내렸다가 이걸 돌려서 빨리 빨리 아니 돌려서 완벽하게 세로로 맞춰주세요 세로로 으,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장소로 다시 내려가줘요 왜... 기둥을 세로로 맞춰야 되냐면 그게... 비밀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가로로 있었잖아요 가로로 그래서 이게 저기 오른쪽 끝에 있어야 돼요 그까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있었어요 제가 세로로 맞추면서 이게 맨 아래로 내려온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뽑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 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어? 비밀장소다 하고 그냥 여길 와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르지만 아는 척 해보죠 뭐 아니 이해를 하란 말이야 임마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에 잠시만요 하! 까져오네 기다렸다가 오씨 돌려 개빠르게 돌려 앙니 침착해야됩니다. 침착해야됩니다. 욕심은 화를 부를 수 있어요 저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두잔 마실 수 있습니다. 후. 개빠르게 돌리고 한번더 기다리고 들키면 테이저건 맞아요! 아이고! 채팅창 보다 디질 뻔 했잖아요 말 걸지 마세요 위로 어? 올라가고 점프! 정확하게 안으로! 못 들어가면 죽어요 그것도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 밝기 노, 올리면 여기 뭐 있거든요? 여기 지금 동그란 뭔가가 있는데, 지금은 상호작용이 안 되고, 여기 장소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와야 되니까요. 자, 이제 떡밥이 좀 회수가 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씨! 프렁팅 아우, 점프를 했었어야 됐는데! 에이씨, 모르겠다. 일단, 오른쪽으로. 이걸 하면은, 이렇게 치워주거든요? 띄워요. 기다려요. 올라가요. 헬리파! 이제 이 큐브는 제 겁니다. 이 경사진 곳에서, 작동을 시키면은, 얘가 알아서 잘 올라옵니다. 올라오시구요 슥 반가워요 야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왼쪽에 뭐있냐? 아아 이게 이제 큐브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 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해야되는게 뭐냐면 이 큐브를 갖고 가야돼 이 버튼이 뭐냐면 발판 버튼이야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제 닫아주고 근데 내가 저 위에 타고 있으면 제가 무거워가지고 저기까지 못 올라가요 그냥 큐브 알아서 저기 혼자 올라가게 하고 나는 여기 왼쪽으로 와서 밑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요즘도 이런 비디오 테이프 있어요?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비디오 테이프잖아 요즘에는 이런 거안 쓰지 하긴 넷플릭스로 다 보는 세상인데 뭐 누가 비디오 테이프를 있긴 있어? 저희 집엔 있어요? 와 대박 이거 있는 사람이 있구나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까매서 잘안 보였던 창문 있죠? 그걸 연거고 제가 돌아서 다시 위로 올라온 거예요. 똑같은 장소죠? 이제 이걸 오른쪽으로 쭉 가져와줍니다. 자세히 보시면 위쪽에 빨간 버튼 있잖아요. 그리고 노란색 전선 보이고. 그렇습니다. 비밀레상그소그 턱,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딱 누르고 오른쪽으로 점프. 위밀르 장크 소그 빼면은 발판 알아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안 찾으신 게꽤 있으셨군요. 아, 이게 원래 불이 들어와 있는 게 정상인데, 제가 중간에 저번에 하다가 초기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먹은 것만 기록이 되어 있나 봐요. 자, 상자를 여기까지 끌고 오고 당긴 다음에 올려주. 면안 되지. 바보야? 바보냐고 플레이. 당겨. 올라가. 당겨. 밀어. 아, 아, 어디 가요? 아! 당기고 세우고 올라가서 당기고 기다리면 슈파 붕덩.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떡밥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바로 인간 양성소 이상하게 올려져 있던 전선들은 인간들을 배양하고 있었고 이 인간들은 진짜 인간이 아닌 인조인간들인데 얘네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돼지한테 꽂혀져 있던 기생충들 있죠 그 기생충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지금 기생충들이 막 이렇게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듣는 아주 충직한 노예가 되는거죠 자 그래서 얘를 빼고 반대쪽도 똑같이 빼주고 위로 올라가주면? 짜잔 헉! 여기 인조인간들이 가득 가둬져있어요 그니까 얘네들은 상품인거지 맨 왼쪽에 커다란 상자를 끌고 어! 숨어! 저기 오른쪽에 부모랑 아이 보이죠? 아, 니나 이런 게임 이해가 안 되는 게왜 노동의 대체제로 사람같이 생긴 애를 쓰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좀 사람같이 안 생긴 애로 부려먹어 왜 동질감 느끼게 사람으로 쓰냐고 사람같이 생긴 게 효율이 좋아서? 뭔가? 주인공이 인조인간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 야, 얘가 인조인간이었으면 은 인격이 없겠지. 얘는 지금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아! 어, 어, 야, 나 떨어져. 뒤지는 줄 알았니? 자, 여기서는 이제 물 수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물이 뒤집어져 있어요. 위쪽에서 물을 채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상자를 물속에서 끌어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물을 빼줍니다 물을 빼주면은 상자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저 오른쪽 문으로 가야돼요 가는 거예요 가려면 이제, 물을 이용해서 가야될거 아닙니까 이게 수위를 너무 밑에까지 내려버리면은 문이 잠기기 때문에 딱 이정도 해놓고 아까 위치시켰던 상자를 타고 위로 점프 해서 가는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잇 점프 여러분 이제 진짜 진지하게 술을 마실 때가 온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억이 잘안 나요 왜 이거.. 위쪽이 물이냐면 배양 기술이 그래요 얘네들을 배양하려면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띄워야 되나봐 이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떨어져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떨어지면 죽지 않냐? 또 거짓말인거 아니냐고? 아나 진짜 기억이 안나 이거 떨어져도 괜찮겠지? 어떻 내려가볼게요 어 됐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쭉 가주면 아무일도 안일어나네 아우야 진짜 기억이 안나 이제부터 공략이 아니야 이제 진짜 긴장하고 해야돼 순식간에 소주 한컵 들이킬수 있다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안되고 왼쪽으로 쭉 가셔서 이 손잡이를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배양하고 있는 것들이 중단이 돼요 물이 빠지고 애들 이 떨어지죠 정말 놀랍게도 이 인조인간들은 그동안은 인부를 조종하려면 인부를 조종하기 위한 모자를 썼었어야 됐는데 얘들 그냥 이제 저를 따라다녀요 굉장히 많은 인력을 손에 넣었는데 그냥 가지 말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점프 내려주면은 수위가 다시 내려옵니다 으! 이 팔다리 으! 잘린거봐 징그러 죽겠네 그 다음에 여기 높은 곳에 오셔서 저를 물을 넣어주면 아주 높은 천장 쪽에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저 버튼을 내려가면서 누르면 됩니다 내려가면서 나이스 이제 인부들까지 저를 따라다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네 전부 다 인조인간임 들어 올려줘 점프! 어? 미안! 지는다 죽었네요 유감 저기 멀리 불빛 있는 곳에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것도 다 떡밥이에요 저희도 저기로 가야되고 여러분 진짜 소름끼치는게 뭔지 알아요? 저기 뒤쪽에 보이는 시계 실제 시간이에요 지금 12시 7분이죠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받아줘!! 그 다음에 점프, 슛, 계속. 와나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이거 큰일 났네. 자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시다. 지금 애들이 엘리베이터 위쪽에 있는 상황인 거고. 에.. 터 위로 올라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애들이 오른쪽으로 우르르 가면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안 헤매려면 잘 하셔야 돼요 전부 다 내려오게 해선 안됩니다 왜! 왜다 내려와! 왜다 내려와! 아이씨... 멍청이들... 결국엔 다 내려오네. 자, 이게 어떻게 해야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절반 정도만! 태우고... 갔다가... 다시 올려줘요. 우오 하는 브금이 나왔다는건 제대로 한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일부 데리고 왔던 인부들을 자, 보세요 저 노란색 선 보이죠? 저 전선으로 지금 기둥이 가려서 안보이는데 점프해서 위로 올라가게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왔죠? 받아줘 얘네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번에좀 특이하게 밀어보리. 위쪽에 매달려 있습니다. 올려. 점프. 나이스. 잡아줘! 실내 구역. 나이스. 얼른 와라. 내려가자. 어, 한명 쓰러졌어. 미안.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문을. 단체로 여기 사람이 모이면 다 떨어지네 <웃음> 저 뒤쪽에 계속 사람 가는거 보이죠? 우리도 저기로 갈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있어 아빠는 돈 벌러 갈게 안녕 나중에 저 친구들 다시 만날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다 부서진 시설들만 봤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사람의 흔적 지금 전화선도 방금 놓고 간 것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 확실히 뭔가 사람의 손길이 보이고 저희 뒤쪽에도 지금 사람 좀 보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뭔가를 보고 있지만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걸 가지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여기로 올라가 줍니다. 전기줄을 타고 파이프 위쪽에서도 사람들이 보고있네요 복장을 보아하니 연구원인것 같은데 자 노란색 줄 보이죠? 이거 무시하면 안됩니다 아래로 가라고 지금 막 조명까지 막 번쩍번쩍하게 있잖아 근데 위로 올라가줍니다 자 이게 마지막! 히든인데 자, 저희가 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미러볼을 다 부셨을 경우에만 이 거대 미러볼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아니면 닫혀있어요 전원이 들어와있지도 않아요 총 12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착각인가? 아, 뭐, 내가 대충 말한거야 내가 개수까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지금 보니까 13개네요 그래, 13개를 12개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가 열려있죠 자, 이제 이거를 뺍니다. 안에 미러볼이 있어요. 미러볼 코어가 있는데 이거 빼면 불이 꺼지는데 정말 특이하게 이때까지 봤던 총 13개의 비밀 장소에서 2번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두 번째로 만났던 미러볼의 위치는 옥수수밭같이 생겼던 곳 아래 그 사진 인화하는 곳 기억나시죠? 바로 거기에요. 이제 거길 다시 가야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게임을 진행을 해야되니까 그.. 장소가 뭐가 있다는 것만 알고 이제 돌아갑시다 이쪽에서 열려고 하면 백날 당겨도 안 열려요 열릴 리가 없죠 실뢰해 도약! 하! 아 너무 무서워 잡이 잡고. 다행히 여기 사다리가 있군요 점프 내려가줘요 잠금장치 하나씩 풀어주고 위쪽에도 뭐 있지 않나? 맞네 완전히 꺼져요 그러면 터빈이 움직임을 멈추죠 그리고 다시 켜주는데? 키자마자 빠르게 빠, 빠, 빠르게 깨, 깨, 깨, 깨, 깨, 둥둥뚱뚱뚱 잡어! 그러면 이제 문이 열리는데 터빈이 켜지기까지의 시간이 약간 걸려서 어, 이렇게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딱 놓으면? 어머 야해 그 애들이 계속 모여서 쳐다보고 있던 그 장소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전선을 빼려고 해봤자, 빠지지 않아요? 흐으흐 흐으! 그들이 계속 보고 있었던 건 바로, 이 거대한 무언가. 얘를 속박하고 있는 속박구를, 제거해 줍시다. 으아악! 세 번째 거를 제거해주면 저도 빨려 들어가고, 이제 이거를 조종할 수 있게 돼요. 연결되어 있는 기계를 부수고, 여기 붙어서 엄청난 힘으로 이걸 제거해줍니다. <놀람> 얘들아! 나또 왔어! 내가 다시 만난다고 했지? 반갑다. 올려줘... <웃음> <웃음> 고아워 이 장소 잘 보셔야 돼요. 이 장소. 그니까, 이, 이 유리관 말고, 저 뒤에 미니어처로 되어 있는 배경!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잘 보란 말이야. 저 산! 비탈길! 여기서 슈퍼컴퓨터 하나 뜯어주고. 되게 잘 돼있네 사장님! 월급 올려줘요! 으 사망 악덕 사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우 무거워 씨 예전에 나였다면 개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했겠지만 아씨 저 나무 기둥 다시 들고 와야되네 이제 개들도 아무렇지도 않죠 저에게 할수 있는게 없어요 뒤로 가라고 인부가 손짓하죠? 저 인부는 인조인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인데, 직원인데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여기로 가라고 문을 열어주죠 킹콩 잘 한다. 프린 컬러에 닿으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위로 올려주고 이제 여기에다가 탁! 불을 내질러주면 가동이 되면서 불이 꺼집니다. 아, 참고로 이살 1가된 이후로는 죽고 싶어도 절대 죽을 수가 없어서 이제 진로는 안녕이에요. 모두 인사합시다. 안녕, 축하해 한잔을 하자고. 아 예, 엔딩 보고 하자야. 일단 게임에 집중해 지금. 아이씨, 올라가. 비명 소리 뭔데? 저 부유 큐브를 저 친구가 대신 작동시켜 줄 겁니다. 저는 그런 세심한 컨트롤이 안 되므로. 아이 개새. 다시 해줘. 해. 보여요, 지금? 뒤쪽에 사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저거 다 사람이에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들. 잡으려고 하면? 이 문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온맘다의 밀어붙이기!!! 아악. 아악. 아악. 아악. 어. 다들 눈치가 빠르시군요 제가 아까 잘 보라고 했던 그 산의 언덕 미니어처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소가 바로여기입니다 그래요 이...모든 일들은 인간들이 이미 예측하고 의도한 그런 일인 것이죠 사장이 죽은거는 애가 방심을 해서 죽은 것 같고 일단 결과적으로 얘네가 탈출한거는 얘네가 스스로 탈출을 한게 아니라 인간들이 의도를 한거라고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정말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엔딩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인사이드 엔딩이고요 다른 엔딩은 없어요 해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열린 결말의 엔딩입니다 일단 제가 해석을 하, 해본 스토리는 뭐냐면 일단 주인공이 이 인조인간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되게 하대받고 속박되어 있는 생물체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먼 몰은 어린아이가 그들을 구하고자 이제 더 이상 생산 못하게 하려고 이 회사에 잠입을 해서 부수려다가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 실패작, 살덩이와 결합이 돼가지고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스토리 내용은 그렇습니다. 꼬맹이가 애초에 아까도 막 전선을 뽑으려고 하고 이 살덩이를 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가장 괜찮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저희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러오기를 할수 있는데 이제 바로 여기 두 번째 비밀 장소를 가야합니다 옥수수 밭 분명히 게임을 새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력이 들어와 있지 않던 게 전력이 들어와 있고 이제 이거를 움직이면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레코드 판 같이 생긴 음성기기 있잖아요. 음향기기. 아, 밤 이거. 그거랑 똑같은 음이 여기에서 레버를 움직일때마다 나요 굉장히 음이 미미한 차인데 이제 그 음을 듣고 이걸 그대로 맞춰서 조작을 해야돼요 그러면 문이 열리는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좀노가다를해야돼요 아까 그 장소 가가지고 음악도 다시 들어야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빠르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상, 우좌좌좌, 상상우좌, 우우우. 자, 이렇게 하면은,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되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이상한 장소가 나오고, 코드가 있는데, 이걸 뽑으면 이 친구가 인조인간 특유의 자세를 잡습니다 그 연결이 끊겼을 때 하는 무릎 꿇는 자세 있죠 자 이게 진엔딩이에요 히은 요소를 다 발견하고 나오는 엔딩? 진엔딩? 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재해석인데 아까 뒤쪽에 막 문어다리처럼 쫙 뻗어 있었던 거 있잖아 그게 자세히 보면 노란색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인조인간인데 어... 그 노란색 선의 미러볼들이 이 인조인간들을 조종할 수 있는 핵심 코어였던 거죠. 그래서 그 12개를 다 찾아서 저 수뇌부 쪽으로 간 다음에 전선을 완전히 뽑아서 이제 인조인간의 완전한 해방 그냥 인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완전히 활동을 정지해버리는 얘가 정말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격을 얻어가지고 인조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코드가 뽑히자마자 얘도 행동을 정지하잖아요 뭐 그런 씁쓸한 이야기였어요 라는 해서 네자 결국에는 죽으면 한잔이라는 도전과제를 걸고 어 이렇게 게임을 해봤는데 정말 아쉽게도 한 번도 안좋고 무사히 엔딩을 봐버렸네요, 진엔딩까지. 좀, 씁쓸하긴 하지만, 막장 같이 합시다. 짠! 아아 아!